재밌어. 야, 대식이 또 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으라 그랬어 누가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네? 뭐뭐 안녕하세요? 또왜 고? 대식이 <웃음> 이리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리 와 봐. 태지야너밥 누가 이렇게 놓으라 그랬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웃음> 계속 도망가. <도망간다. 웃음> 뭐? 너 누가 밥 이렇게 다어지럽히라 그랬어? 재밌다. 태지야 이거 봐. 엄마 재밌는 놀이 한다. 슉. 슉. 슉. 슉? 태시이가해 봐. No.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여기 있는 간식을 밥을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집어넣어. 물고 <웃음> <웃음> <덜고> 가지 말고. <웃음> <안> <웃음> <웃음> 뭐야 너그 와중에 또 밥을 먹어. 집어넣으라니까 왜 먹어. 지금 한 번만 더 해볼래. 여기 있지? 이거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너 입에 몇개 들었니? 그다바브